인생 칠십이면 이채 인생 칠십이면 가히 무심이로다 흐르는 물은 내네 세월 같고 부는 바람은 내 마음 같고 사무는 해는 내 모습 같으니 어찌 늙어보지 않고 늙음을 말하는가 육신이 칠십이면 무엇인들 성하리요 둥근 돌이 우연일 리 없고 오랜 나무가 공연할 리 없고 지는 낙엽이 운전할 리 없으니 어찌 늙어보지 않고 삶을 논하는가 인생 70이면 가히 천심이로다 세상사 모질고 인생사 거칠어도 내품 안에 떠가는 구름들아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탐하리오. 그것이먼듯 하여도 찰리 말리 먼듯 하여도 마지막 눈 감으면 영혼의 날개 달고 단숨에 닿는 그곳 누가 하늘을 멀다고 하는가